봐봐, <웃음> 이렇게 웃고 있을 때... 그... 갑자기 나의 궁금증으로 시작된 건데, 강아지들은 그 강아지들의 그 몸집, 발집 대화가 있잖아요. 근데 그 대화 중에, 그 강아지들은 그 만나서 반가울 때 인사하는 게그 엉덩이 냄새 맡는 거잖아. 또 만약에 내가 얘네들 엉덩이 냄새 맡으면 나도 얘네한테 인사하는 거야. 내가 개 소리를 내는 애들이 신경 안 쓰는 건 알았거든. 근데 내가 개 개가 하는 행동을 하면은 개들도 개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나? 자 지금 개들끼리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지. 그러면 나도 개가 돼서. 아니 아니. No! <웃음> 신경도 안 쓰는데? <목소리도> 얘네 내가 그러는 말로 신경도 안 쓰는데 학교 <목소리도> 수야지 <파트 목소리도> 드 신경, 관심 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? 원래 걔들끼리 이렇게 하지 않아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 무슨, 무야왜 화내? <웃음> 니네끼리는떡볶이한 맡았는데 왜 나는 안돼? 엄마는 떡볶이한 맡으면 안돼? 나도 맡아줘! 나도 맡아줘! 나도 맡아줘! 너희들끼리맞잖아 그거! 나는 안되나 봐! 나는 떡볶이 맡으라는데? 봐봐! 백소리도 같이 맞잖아 냄새! 근데 왜 남편만 그래? 이게 날아서 신경을 안 써주는 걸까? 안 되면 사람, 사람들이 몇대 맞는 거는 소용이 없는 걸까? 정말 아직 더 궁금해졌다.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했거든? 근데 더 궁금해졌어.